안녕하세요 스마일러 입니다 오늘은 스마일러에 있는 물고기 친구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요 밑에 어항에 보시면 네이 검은색 물고기 혼자 있는 이 친구가요 오스카라고 하는 물고기고요그 다음 길쭉길쭉 이 친구들이 어좀 친구가 있고 길쭉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가 분홍색, 어, 주황색 끌리는 친구가 실버 바보이고요. 동글동글 생겼는 똑같은 은빛에 동글동글 생겼지만 밑에 배 지느러미에만 분홍빛이 도는, 아 주황빛이 도는 저 친구가. 메티니스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다음 옆에 보시면 시크릿가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요. 뭐 카당고 오렌지 뭐 여러 종류의 블루 종류별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 여기 가운데 메인인 신이 친구 네 자이언트 구라미에요 구라미 친구도 살고 있고요. 그다음 저 뒤에 보면 이 친구들은 비에자 아르젠티아라고 해요 비에자가가아니라고는 하던데 아르젠티아라고 하는 물고기도 있고요 그 다음 옆으로 넘어가면 늑대거북이가 있습니다 아유 잘생겼어요 옆으로 가면 이 어항은 온통 오렌지 맛이죠 이 친구들은 혈액무라고 하는 친구고요 혈액무도요 킹콩 혈액무가 있고 일반 혈액무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 얼굴을 잘 보시면 등에서 얼굴로 이어지는 부분이 움푹 패여 있어요. 잘안 보이시죠? 옆모 아, 이 친구 잘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애들은 그냥 일반 혈액 모이고요. 이 친구들은 얼굴에서부터 등 지느러미까지 패임 움푹 패인 것보다요 주름이 있어요 킹콩처럼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잘 보이지가 않는데 실제로 보셔야지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스마일러에 오시면 보시면서 아하 이 친구가 킹콩이구나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돼요 얼굴 위에 눈과 눈 사이 조금 위에 보면 주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은 킹콩 혈액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혈액무보다는 엄청 많이 크는 친구고요 한 30cm 이상 또클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일반 혈액무와 킹콩 혈액무도 봤고요 여기에는 또 다른 친구, 세베름 친구들도 살고 있어요 요 위에 보이시죠? 이 친구가 세베름이고요 세베름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린 세베름, 또 일반 네, 일반 세베름, 레드솔드 세베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 레드, 스핀 이름도 어렵죠? 이렇게 다양한 세베름 친구들이 있어요 그 다음 옆에 어항으로 가면 네, 금붕어과 친구들이 있는데요. 난주, 강호금, 흑난주 되게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네, 이렇게 살고 있는 어항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치어 친구들인데요. 이쪽에는 비해자 비애, 중에서 마큘리카우다라고 하는 치어들이에요. 그 다음 밑에는 하트외기라고 하는 치어들인데요 아직 1cm 전후 친구들이라 아주 작아요 하트외기하고이 비애자 친구는요 저희가 직접 치어를 지금 키, 받아서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친구는 빨간눈에 네 살색 약간 그래도 빨간눈이고 지느러미도 약간 주황주황 빨강빨강한 친구 이 친구들은 고도비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 친구들은 네온테트라 있고요 그 다음에 네온테트라 말고 검, 검은색 친구들 있죠 여기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은요 트로페우스라고 하는 물고기예요 트로페우스도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옆으로 넘어오면 프론토사 조서도 종류가 많은데 이 친구는 브론디라고 하고요. 그다음 이쪽에 보시면 검은색, 하얀색 점박이가 보이시죠? 저, 저 친구는 저기 해수어처럼 생겼는데 열대어예요. 드보이시라고 하는 물고기이고요. 꼬리에 검은색 점박이가 있는 친구들 있죠? 저 친구들은 키티테트라고 테트라라고 해요. 그다음 여기 벽면에 붙어 다니는 이, 이 친구.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청소부 역할을 하는 비파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어? 전기뱀장어처럼 또생겼고요꼭 길쭉길쭉 장어처럼 또 생긴 이 물고기는요 페어라고 하는 고대어로 알려진 친구예요 네이 친구가 페어 물고기입니다 정말 하루종일 움직임이 전혀 없다가 조용조용히 먹이사냥을 하는 친구고요 주로 생먹이를 생머, 먹는 친구예요그 다음 여기에는요 저희 이제 모든 열대어를 키우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피예요 색깔이 화려하기로 유명하죠 이 친구들은 세븐칼라 구피입니다 아주 반짝반짝 화려한 색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수컷이고요 뿌리 지느러미에만 약간의 색이 있는 이 친구들이 앙컷이에요. 그 다음 이쪽 어항에는요. 스마트라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스마트라 새로, 검정색 새로 줄이 있는 친구들이 스마트라 라고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색깔이 조금 변형되면 골든 스마트라, 뭐 그린 스마트라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검, 검정색 가로선이 있는 길쭉한 이 물고기는요, 네, 로즈라인 샤크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또 리들레이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합사가 가능한 물고기들이에요. 이쪽 어항에는요, 색깔이 아주 예쁜 블루 아카라라고 하는 물고기고요. 바닥에 보시면 저통 속에 숨어 있는 은신차에 숨어있는 꼭매기처럼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 저 친구는 시노돈티스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정말 종류가 많이 있죠? 게오파거스라고 하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요. 약간 얼굴이 좀 투박하게 생겼어요. 여기에는 인디언라이프 어... 요 친구가 인디언 라이프이고요 다 크면 한 5,60cm까지 더 크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크는 친구고요 그 다음 아까 보여드렸던 오스카 알비노 오스카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가이양이라는 물고기들이 같이 살고 있는 대형어 어항이에요 다 크면 대형어가 지금 현재는 아기들이지만 다 크면 대형어가 되는 친구들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친구들은 컴프리 골드 헤드 그 다음 트로페우스 벤바라고 하는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요 여기에도 좀 아기자기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요 블루볼 라미레지 골든볼 라미네지 그 다음 바닥에 보시면 앵추 이라고 하는 물고기도 살고 있습니다 자 이쪽 어항에도 아주 귀여운 풍선 같은 친구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 진주린이라고 하는 금붕어과 친구들이죠 진주린 그 다음 이쪽은 몰리 이런 열대어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블루블루한 아이스블루도 있고요 이 친구들은 부리샤르디 라고 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되게 특이한 꼬리 지느러미가 되게 특이한 친구들이에요 여기 어항에는 시크리드 가들인데요 레드 주얼 이라고 하는 물고기 그 다음에 뭐카당코 오비피코 여기에 뭐 다람 다람쥐 오렌지 네 바나나 뭐 이런 시크리드 친구들이 다같이 살고 있는 어항 이에요 자 이쪽에는 네 꼬리 보시면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하프 블랙 부피입니다. 색깔이 화려한 친구가 블랙 친구가 블랙이 좀 많이 나오는 친구가 수컷일 거고요. 꼬리 지느러미에만 블랙이 있는 친구들이 암컷이에요. 여기 지금까지는 작은 수조에 있는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좀 어린 물고기들을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짜잔 이쪽에 보시면 네 잉어 먹이 체험을 할수 있는 잉어 친구들도 있고요 우르르르르 몰려오죠? 먹이 체험하는 지 알고 이렇게 몰려온답니다 이제 좀큰 어항들에 있는 친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에는 프론토사 중에서도 네 모바 친구들과 비에자 친구 중에서도요 네 블랙벨트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하트웨기 그 다음에 신스필름, 마큘리카우다 브레이도리, 옥토파시아퓸 이런 비에자 친구들과 네 프론 친구가 살고 있고요 자 이쪽에는 스마일러에서 가장 제가 이뻐하는 홍룡 친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 어함 청소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하네요 그 다음 밑에 인디언 라이프가 있네요 그 다음 여기에는 스포티드 갓피쉬 친구들이 살고 있고요요 밑에는 네, 늑대거북이가 살고 있어요 아주 큰 늑대거북이 한 30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엔젤과 엔젤 친구들과 디스커스가 살고 있는 어항이에요 그 옆에는 네 푸론 친구와 아이스블루라고 하는 시크릿 같은 친구들이 네 무리지어 살고 있는 어항입니다. 이렇게 스마일러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살고 있어요. 이 다양한 물고기를 만나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